자, 보시면 위의 머리가 좀 얇으시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의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위에 똑같이 모발이 굵거나 얇어도 똑같은 머리 형태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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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요렇게 라인을 살짝 치시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라인들 좀 튀어나오는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라인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뒷머리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위쪽도 라인도 똑같아요 그 생머리였던거 좀 약간 굵었던 머리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약간 라인을 살살 정리해 주시고 이런 라인들 너무 바싹 치시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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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느정도는 따라, 따라하면서 하시면 올추 아, 우리 손님들한테도 되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될겁니다. 네, 가위로 이렇게 살살 정리해 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거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찌글찌글한 머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가위로 살살 이렇게 쳐주시고 어, 층란 머리는 머리 감으시면 분명히 잘돌아올거예요 그래서 so, 저의 영상은 어느 정도 정리한 듯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아주 이쁘게잘 나올 겁니다. 블랙형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거를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형 구독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